오늘 처음 해볼 게임인데요 이블 이라는 게임이고요 약간 중세 마을 마피아 같은 게임인데요 능력 사용? Q 아니? 이거 큐 누르는 게 마치 약간 뭐랄까? 롤 같다 할까? 야 모든 플레이어한테 각자의 집이 있대 아 여기다 들어가 내 집이야 이게 다가오는 밤에 살아남아 집을 떠나세요는 뭔 얘기야 이게 뭔 해석이야 이게 그니까 러 시민은 밤에 잠을 잔다는 얘기인거 같아요 밤이 됐어요 아우.... 그냥 자동으로 여기 와서 좌지네 그냥 아내집 전경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? 그냥 밤에? 우와 무섭겠다 이거 그럼 이거 누가 나 죽이러 들어오는거 보오... 어? 누군가 내한정을 밟고 죽었는데? 어, 신고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이렇게 F 마을회관 아 마을회관으로 내가 직접 가야돼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, 우와. 우와 어 이제 토론하고 투표해서 약간 페인인데 3D페인같은 느낌이네 여러분 아 여기서 이제 또 살릴래 말래 그거야 자넨 4영유스 어어 너무 어 아 퀘스트까지 해야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rpg 인데 퀘스트에서 돈 벌어서 아이템 사는 거야 그 죽은 사람 직업 알아내려면 일단은 예를 보자 마법소사용 아 범인이 아니었대요 일단은이런요런게임닉네임 선택? 아, 닉네을임 선택을 그냥 바꿀수도 있네 아, 난 그냥 내이름 게임은 이 랜덤화 몇번임은이게이게 아, 뭐야? 이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아 방귀쟁이 누구임? 안녕 얘들아 방귀쟁이... 내 이름은 방귀쟁이 맥파티라고 해아여기있다 퀘스트 방된다, 방된다.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살인마들은 돌아다니고 있을 때란 얘기네 게다가 지금 나 떼면은 저 비밀문서 찾아가지고 불태워야 돼요 바로 나 방귀쟁이 맥파티가 말이지 지난번 무슨 일이 있었지? 얘들아 다 살아있니? 네, 느낌. 예, 네, 저는 살았어요. 죽은 사람 손. 죽은 사람이 손을 어떻게 들어? <웃음> 이거 봐라. 영빈의 집에 비밀문서라는게 있다, 지금. 읽어봤음? 안 읽어봤는데 내가 태워버렸어. 그게 내 퀘스트라서. 어, 그 일기장 근데 태워버리긴 했어요 삐졌을 때마다 작성해두는 거잖아. 비명소리 뭐야 저쪽에서 비명소리 들렸는데? 야, 여기 이쪽으로 와봐 야, 야 라미, 라미, 라미, 라미 라미 라미 라미 음. 라미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의를 주최한 방기쟁이 맥파티입니다 어 뭐야 왜 벌써 투표해? 투표를 벌써 하려고? 여 어? 있다 어 여기 왔다 사람들 어떻게 왔는어 뭐야 어, 어떻게 들어가? 우리를 왜 투표권 투표 안주? 아못 투표권 안주나 보다 아 못들어와서 지금 투표권이 안 들어왔어? 연비랑 라미 목소리 들리다가 갑자기 으악 하더니 누구 죽은 소리 났어 연비인 것 같아 나는 갑자기 나한테 그래 당신이 <웃음> 내일힘스러쟤 투표... <웃음> 들어갔다 야야쟤 들어갔어 야, 야, 야 어떡할래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, 사형, 사형. 그럼 들어보자 <웃음> 변호해 변호해 아, 그, 죽여 죽여 <웃음> 듣지마듣지마형다가는거야 <웃음> <웃음> 이 흉악하고 더러운 살인마. 이다야 <웃음> 아. <웃음> 그걸 말하면 안 되지 멍청. 아 씨. 아 그걸 말을 하고 있어.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? 오잉? 오잉. 오, 뭐야? 오. 뭐야? 오. 뭐야? 에이, 아니. 아니. 나나마피아한 피지컬해서 저 가지고 죽었어요. 그게... 에이치형은 <목소리> 길목에 이렇게 딱딱내 영역의 위치가 여기였어 그니까 뭐저 사람들 중에 아이고 에대개 에이... 죽어 죽어 죽어 내가 죽였어 이게 <목소리> 뭐야 <목소리> 억울라다서 제가 기원 형 이겼어요. <웃음> 아니 그억 어, <웃음> 억울한 게 뭐냐면 전날 밤에 그 비솔님 스 죽이려고 비솔님 스집 앞에 가. 변명 못했죠? <웃음> 변명 못하고 <웃음> 끝났죠? 아 나미야, 나미야, 나는야 어떻게 하는 거야? 갑자기 썰어버리. 어, 나미야, 나미야, 나미야, 너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 어 나도. <웃음> 갑자기 캐비닛 목소리가 들려 얼마 당황했는줄 음. 음. 안녕하세요 근우북입니다. 예, 아이고 데즈먼드 스테로스 씨 안녕하세요. 누구북이야? 아 근우북이. 누구북이 아닙니다. 근우북입니다. 아이고 데즈먼드 스테로스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테로이드입니다 아주 이름부터 줄여서 데스네요 뭐 제가 죽는단건가요? 아님 저를 죽이겠다는건가요에 그런거 아닙니다 예. 저의 버스킹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로스키. 버스킹이라고 했어 예. 무슨 오늘의 노래는 애국가입니다 예 이거 괜찮을까요? <웃음> 괜히 엄한 사람 죽지 싶은데 저거 <웃음> 어? 다들 살아 있는가? 음, 좋은 아침 어? 연빈이 안 보이는데? 아니 이거 퀘스트 해가지고 돈좀 벌고 싶은데 퀘스트는 어 퀘스트다 퀘스트다 아 표시 되는구나 이렇게 맵에 오 좋다 이거. 음. 어. 하지만 우리 집에는 엄청난 함정이 깔려져 있지. 어? 칼 소리 나지 않았어요? 어? 아. 도끼를 맞았어? 어? 귀여운 부리기타가. 큰일났어 마을에 큰일이 났 소이다. 나 정말 엄청난 걸 봤어요. 내 얘기 들어봐요. 응. 한번 종을 울려봐야겠어. 아 아니지. <목소리>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. 잠깐만 그렇게 되면은 <웃음> 나머지 한명 누군데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아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고를 했잖아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아 찾아 여기서 우리 집으로 간다 범인 성세치 H 아니면 연비입니다 야 연비야 <웃음> 너는 길좀 찾아라 임마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한 팬이의 직업을 밝혀줄게 할아버지 뜨는데? 할아버지라고? 할아버지 <웃음> 직업이 할아버지 <웃음> 늙은, 늙은이야 늙은직업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시장이네 시장 아 시장. 어어 잠깐만 시에나 어, 시에나. 네? 너네집 앞에다가 내가 덫 설치해 줬거든 지금 방금. 나도 덫이야. 아, 그럼? 러면내집 앞에. 조개 그래. 들리잖아 조개. 야이씨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여기 다섯 명다 불러가지고 다 듣고 있었는데 뭐 시에나의 지대를 뭐 덫이라고요? 내가 대박인 걸 알아냈어. 뭔데? 빗소린 도둑이었어. 말해줘야 그거 어, 시애이가 그래 이가니가 이미 알았어 어. 아니, 뭐가 어찌됐든 범인이야 그 능력은 알 필요가 없어 지금 아 정말 도움안 돼. 흐흐흐흐흐흐 범인알았어 어어 뭐야 주디야 주디야 왜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밤에 제 cctv를 설치했는데 시애이 집에서 시애이가 밤에 나갔어요 저거 거짓말이에요 저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? 근데 이름 일단 긴 사람이었어 왜냐하면... 연비 애는 그냥 투표권 없다 생각하자 어? 야저 연비 죽은 들어와요. 거 아니야? 야 잠깐 연비네 집 가보자 이거 그냥 끝내고 아 큰일났네 이거 진짜로 아! 아이고. 연비 죽었나봐 근데 이거 지금 엄한 사람 잡고 있어 시은이 범인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청색체 이치가또 범인인가? 아니면 설사도 어? 이거 더 작동 소리 아니야? 아 이거 라미님 죽었어 어? 어? 대박 어 라미도 죽었네 진짜로? 우와 이거 그러면은 H네 일단 연비랑 둘다죽은 거? 동시에? 한 명은 낮에 암살 암살이 있다고요? 암살이 있고요. 그리고 범인 투디 형인 게 캐빈님 집이랑 투디님 집에서 라미님 집으로 가는 길에 덫을 설치해 놨는데 이번 밤에 그게 작동됐어요. 이거 투디님입니다. 야 이거 빨리 투표해. 나 근데 나는 몰라. 난왜 H 같지? 아니 내가 봤다니까. 춘식이 맞는데 죽이는 거 맞아? 밤에 무단은 밤에 못 돌아다녀요. 못 돌아봤다고! 아 뭐? 아 무섭게 왜 그래 다들? 아! 아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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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오지마! y 아! e 빗솔님의 도끼가 실수로 떨어져가지고 죽였고 청새치가 빗솔 죽였고 C.N.가 빗솔 발견했고 그 다음에 연비 죽였고 아 이런 식으로 투디는 진짜 오해로 죽었네. 아 이름 긴 사람을 했잖아. 정확하게 봤는데, 아무도 안 믿, 신뢰도가 낮아서 지금. <웃음> 아니. 오늘 이블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, 아, 되게 재밌고, 이거 좀 사람 좀 많이 하면 진짜 재밌을 듯? 그 다음에 조금 더 알면 재밌을 듯, 이거는? 재밌게 보셨다면, 여러분, 좋 됐다고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댓글, 다른 영상으 구독까지. 노바. 안녕.